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포드 엔진을 교환입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율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일 상태도 레벨도 아주 양호하네요 출고 첫 교환인 사례인데요 초도 충진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어댑터를 장착하고요 언더 커버를 탈거하면 오일 필터와 드레인 플러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일 필터 먼저 제거합니다 기존 엔진 오일을 드레인하고요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 신품 오일 필터에 신유를 도포합니다.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토크 체결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도기를 이용해 최종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실링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익스플로러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라벤널 DXG 5W30입니다. 라벤널 코리아를 통해 공급받는 정품 오일이며 익스플로러의 엔진오일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익스플로러는 엔진룸 크기도 크지만 엔진이 칼 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9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